<웃음> 지금 여기 건반이 있었어요. 제가 혼자 한번 자축을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말하, 말할 때와 노래할 때의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할 때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하고 노래를 할 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호흡의 지속 여부입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모두 다 말을 그렇게 할수 있죠. 근데 노래가 똑같이 이렇게 가사를 말처럼 읽는 건데도 좀잘더 어려운 이유는 호흡을 말할 때보다 조금씩 더 지속을 해서 그 음을 끌고 가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여자입니다. 이거를 뭐 노래로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음악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어 말하듯이 노래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저도 제 학생들한테 말하듯이 노래해 라는 말을 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 있죠. 노래를 할때 턱이나 뭐 목이나 가슴이나 이런데 힘을 잔뜩 주고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게 노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말하듯이 노래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듯이 노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바꿀 때 여기에만 릴렉스를 지금 이렇게 말 하는 것처럼 바꾸면 되는데 호흡까지 아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무슨 풍선이 탁 수축돼가지고 쪼그라드는 것처럼 우리 몸이 그렇게 찌그러지면서 호흡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말할 때와 노래할 때 차이가 정말 정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노래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호흡을 지속하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식 호흡을 해라 그럴 때뭐 배에다가 힘을 줘라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고 또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힘을 주시오 힘을 주세요 라고 말을 들었다고 쳐요 근데 그것도 되게 광범위 하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분들께서 노래를 할때 호흡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거를 다 각자 다르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같더라고요자 마침 준비한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예쁜 물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너무 어둡게 나온 것 같아 가지고 물병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 물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힘을 가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물병을, 물병에 힘을 가하시오. 그럼 저는 이렇게 팡 쳐버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 누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어들어 들을 수도 있고 집어든 걸 던질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힘을 가한다라는 표현은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배에도 배에다가 힘을 줘서 노래 라는 말도 힘을 어떻게 줄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노래를 가, 막 시켰더니 배에다가 힘을 주는데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고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사람이 있고 아래로 내리는 것처럼 호흡을 쓰시는 분도 있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말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힘의 방향이 여러 군데로 작용을 할수 있는데 물론 노래할 때이 다양한 호흡을 다 쓰실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많은 것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힘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몸에 숨이 가득 들어왔어요. 이제 깊이 들어왔고 가득 들어왔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 볼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제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있으면 저는 그 다음에 숨을 안 쉬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숨을 언젠간 다시 쉬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숨이 들어오고 나서는 언제든지 얘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라걸 의미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렇죠? 근데 말을 한다는 건 아무것도 안할 때보다 소흡이 조금 더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고 노래를 한다라는 건 지금 이거보다 지속하는 힘이 더세지기 때문에 호흡이 더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같은 양을 숨을 쉬어도 노래를 하면 숨이 더 그냥 아무런 생각 안하고 숨을 쉬고 노래를 이제 하면 숨이 급격하게 빠지겠죠. 그,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에다가 힘을 줘야 되는 방향을 급격하게 빠지는 걸 우리를 조금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숨이 들어왔어요. 노래를 해요. 가만 냅두면 숨이 이렇게 빠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네. 숨을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이 들어가려고 하는 숨을 내가 바깥으로 뭔가 밀어서 맞서 싸워주면서 이두 가지가 짱짱하게 대립될 수 있도록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게 노래할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호흡의 방향인 것 같아요. 음, 이걸로 훈련을 하실 때 숨을 쉬고 그러니까 내 배가 최소한 노래를 시작하고 첫 박, 두 박, 세박 한마디가 채 넘어가기 전에 배가 이렇게 빠져버리시는 분들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어, 자, 노래가 숨쉬고 거의 숨이 끝나갈 때쯤이면 저희들의 배가 어떻게 되냐면요. 숨이 빠졌기 때문에 배가죽은 들어가요. 계속 그렇잖아요. 들어가는데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것처럼 배가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풍선이 작아지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작아질 때조차도 저희들의 느낌과 호흡에 대한 생각은 너 그래 들어와 하지만 나의 느낌은 계속 맞서 싸워주려고 해야 돼요. 겉으로 만약에 배를 촬영한다고 하면 찍어본다고 하면 배는 이게 들어갈 거예요. 그치만 제 안에서 몸에서 주는 압력 보이지 않는 그 공기의 압력은 바깥으로 주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렇게 안할 거면 심지어 배를 힘을 줄때 바깥에서 안으로 훅 잡아당기면서 훅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숨을 많이 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를 노래를 할 때는 말할 때보다 더 호흡을 지속하는 힘이 더 많이 필요로 한다 두번째 복식 호흡을 할때배에 힘을 주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힘의 방향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최소한 안으로 이렇게 숨을 당기면서 쉬는 것보다 원래 배는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쓰려면 나는 맞서 싸워주듯이 지탱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좋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어...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좀 이제 길게 길게 찍는 게좀 그런 것 같아서 10분 안에 짧게 짧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 아주 중요한 호흡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끝낸 것 같습니다. 힘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어, 연습을 할때숨 쉬고 딱 몸을 이렇게 잡고 한번 있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은 몸에 좀 힘이 들어가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거는 쓰지 않았던 근육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몸이 풀어지는 과정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래할 때 호흡 정말 중요합니다. 어, 지속하는 힘을 기르는 거, 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그 자리를 버텨주는 거꼭 명심하시고 오늘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